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많이 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,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더 심한 적 없었죠. 몰랐어요.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. 남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.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. 몰랐어요 난 내가 그 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.